정답 성공해요. 오. 오야 진짜. 성공 아! <웃음>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야! 쿠타, 오 됐다. 아! 빨리 올게. 그렇게 그렇게 절지느리네 마. 됐다. 아! 야, 이걸 성공시켰어. <웃음> <웃음> 저희 이제 대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회 잡아야겠네. 한명 죽은 거. 네. 그다음은 뭔가요? 네 약간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먹는 코너도 준비해 봤습니다 음. 아, 먹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먹는 코너 <웃음> <웃음> 떡볶이, 피자, 도시락, 컵라면, 네. 에, 김밥, 샌드위치 나는 떡볶이 할래요 저 그럼 샌드위치, 김밥하고 컵라면이요 피자예요 음. 뭐 남은 거야? 도시락 그럼 저 제작할게요 야, 진짜 주신다 야, 진짜 주신다 <웃음> <웃음> 저도 콜라요 어, 누가 피자예요? 피자예요 와, 오랜만이다 진짜 맛있겠다 아직 드시면 안돼이 방금 이미지 보셨죠? 응 파란 대게임은 소원도 식수경 아니, 안 보여요? 너무 작았어 형, 라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단 맞아, 일단 라면 달라 근데 일단 먹으면면 돼요 저 응. <neighbor> <landscape> 하나요 음료수, 음료수, 적가, 음료수 이렇게 먹 젓가락이 없었어 라면이나 넣어, 음. 뚜껑이 없었어 저 음료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먹을까, 우래 네, 그냥 먹어요 4라운드가 무엇이, 어, 어떤 거지? 어떻게 <웃음> 어떻게가 네. 제일, 거의 네,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다고 잠시만, 먹지 말아봐 어떻게 중요하다고, <웃음>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 아, 이거 다 합쳐서 손을 다 줄게요 그럼 개인당 거의 다섯 개씩 찾는다고 생각해 봐요 먼저, <웃음> 일단 <웃음> 일단, <웃음> 가 위에 안 올려져 있었어요 다 섞여 있는 상태였고 김밥이 세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스테이크 같은 한박스테이크 같은 거 이게 없었어요 안 할래요 <웃음> 떡볶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꽃게랑 막 이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콩나물이 없었고요 라볶이가 아니었어요, 떡볶이였어요 내 치즈떡 아닌 거 오, 그럼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요 피자가 세 조각이 아니었고요 김밥 먹을게요 피자 종류가 달랐고요 음료수가 없었고요 생각나는 게 없다 젓가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접시가 달랐어요 다틀렸요 오케이 야, 다들 왜 이렇게 관찰력이 없냐 전 보이지도 않았어요 <웃음> 야, 치즈가루 뿌려야 있어 써봐, 여기 아닌 것 같아 그치? <뭐라고> 치즈가루는 살인 <다르긴> 거야 <뭐라고> <뭐라> 다시 보기, 찬스 형 이거는 일부 다르게 하려고 뿌린 거야 원준이형 어, 야, 다시 보기 원하는 거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도시락, 도시락 우와, 우와. 있네? 포토주스 다르고 아우, 저거 자체 뭐야? 일단 밥도 다르네 아, 뭐야? 있었다, 야. 야, 맞네. 치즈 크러스도 없고 저 치즈 수프 아니, 치즈가 안 뿌려져 있네 속재료네 네. 저고구마무스 없는 거 같은데, 그거 없이? 고구마무스가 고구마 없고요 치즈 크러스도 트 없고 그리고 파마산 네. 가루도 뿌려져 있지 않았어요 <웃음> 세 개만 말해도 돼요? 8개는 전 상관없어 야, 나두 개나 맡았 대박이지? 저 샌드위치 한번 볼게요 <웃음> 나만히 두 개가 볼까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위에 깨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거 말고는 모르겠다 와, 어렵다 <웃음> 진짜 어렵다 아니, 치즈 네. 있어? 일단은 저 치즈가 저 치즈 종류가 아니잖아 빵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피클이 없어요 그리고 햄이 없어요 아, 치즈 종류도 달랐어? 치즈 종류가 다릅니다 이네개 일단 얘기할게요 두개 맞히네 아, 연준 딱 피클이랑 빵이 맞아 일단 맞았거든. 이 라면이 아니라 순사발면이었어요 맞죠? 맞고 건더기가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어, 김밥이 7개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육 깻잎 같은 거, 파 같은 거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제가 없었어요 <웃음> 어, 저도 그럼 하나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에 법률가 없었어요 저 해봐도 돼저 봐도 될까게나오 <웃음> <하는 거>. 잠시만요, 꼴로 <웃음> 한 입만 맞을고요 아까 이거 사봤면 이건 맞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웃음> 네. 진찍어요네나 나 진짜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계란이 없네. 응, 계란이 없다. 치즈떡이 없고요. 콩나물이 없고요. 해산물. 해산물이 없고요. 그리고 계란이. 계란이. 없고요. 낙볶기가 아니었어. 이거 계란 계란이 없었어. 네. 한만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하나도 어, 진짜. 모르겠어요. 형도와주자 그래. 영주 형께좀사 너무 그럴까? 애매해 근데 스테이크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일단 하나 만 해주세요 스테이크가 없어요 그냥 있었나 봐요 <웃음> 어떻게 맞냐 아니 뭐 정답 맞다고, 스테이크가 없다고 맞, 맞대요, 스테이크 없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 뭐냐? 나왜 이렇게 해주봐 설마 했던 그 정답이 이게 맞다니까? 포기할까 영주 계란 없고 계란 있어요 일단 다 해보는 거야 요요 요, 요거 뭐냐? 고... 아, 이거 요 고, 조그만 고기 같은 거... 콩목기 그리고 당근이 없었어요. 고추가 없었어요. 다 땡? 야, 쩐다. 저... 먹 저... 저... 나 네? 저게 진짜 빵이 달라, 빵이 다르지? 그쵸 토마토가 있어요, 저게? 가까이 가서 봐도 돼요 야, 이게 김치였잖아요 흰밥에 어, 오렌지였어 김치 어, 흰밥 맞는데. 올리브 없잖아 뭐가 있다고 그러네, 그러네 올리브 없어 맞다 콜라니고 나다 우동면이네 우동이네 라면이 응, 아니고, 우동이네 아니. 아니. 아니. 야, 진짜 이거는 치즈 떡볶이 없고, 계란 없고 해산물 있고 잠시만요, 저도 게, 뭐야, 나 뭘로 내기하는 거야? 게이가 없었어 야, 치즈, 치즈, 게이가 없었어 게이가 없었어 치즈 게. 아니야? 아여 우리 다섯 개가 없겠어 말 맞는다, 이건 진짜 아이 너무 <웃음> 하네요 자, 연준나 몸에서 까먹었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치즈 떡볶이가 없었고요 라면 사리가 아니라 우동 사리였고요. 계란이 없었고요. 조개는 있었지만 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뎅이 없었어요. 뭐지? 오뎅이 아니었나봐요. 대현이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태현이 먼저. 고구마 무스의 유무. 치즈 크러스트의 유무. 파마산 가루의 유무. 올리브. 의 유무. 그리고. 이 빨간색 가루. 피망의 유무. 야. 야. 잘했다. 아. 그래, 그래 저 오케이. 샌드위치 할게요 먹는다 빵이 달랐고 피클이 없었고 아, 어, 이건 이제 봐도 모르겠더라 토마토가 없었고 한번더 봐도 잘니네 네, 일단 이세 개로 하겠습니다 어? 와, 디테일 말까? 디테일 말까? <웃음> 아 토마토 맞았네 <웃음> <웃음> 아, 토마토 맞았네 일단 스테이크 없었고요 맛살 없었고요 김밥에 김이에 라면에 버섯 없었어요 김밥 저기 사진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응. 연주 형이 다 먹었어 다 먹지 말로 사람은 남겼어 <웃음> <웃음> <웃음> 시간은 정당하고 있어 형, 대단하다, 진짜 조사해 <웃음> 볼까요? 아, 네, 수빈형 주스 종류가 달랐고 여기는 <웃음> 현미가 섞여 있는데 쟤는 흰쌀밥이고 응. 그리고 김치 어 무말랭이 되는 김치가 있었고, 배추김치 응. 그리고 어, 사진 속에 새우가 더 충실했어요 <웃음> 오고, 감정. <웃음> 이더 만났다. 오징어 젓갈. 총개개 하나만 더. 하나만 오, 더. 저, 야, 이거 젓갈 오징어 젓갈이 아니었나 봐. <웃음> 야, 그럼 다 같이 연준이니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연준 씨가 한번만 5초 보여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요 자, 그대로 빗어서 본다. 자, 계란. 있고 노란... 아, 노란 단무지가 아니네. 흰 단무지. 아, 맛살 있어. 흰 단무지랑 백프 이거 김밥이 있어요. 김밥이 1층밖에 없었나 여기 2층 있었어. 2층 있었어. 어, 연준이 <웃음> 이게 다 먹은 거라니까. <웃음> 다 해볼게요. 연준. 연준, 연준. 자, 첫 번째. 또, 또, 또, 또 없어 응, 없어? 음, 없어. 자, 이게 원래 노란 나무지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음, 이게 시금치예요. 그리고 라면 안에 노란색 그 네모난 계란 그게 있었어요. 제발. 아, 그렇죠. 연준이가 없어요. 아, 완벽한 네. 다섯. 네. 다음, 다까 아, 정답이고요. 아, 떡밥이구나. 네. 지단. 네. 정답이고요. 자, 자, 야, 하나만 더맞면 돼, 얘들아. 수염주 대신에 요 상추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 범경 형이 를 하나도 맞출 거예요. 보니 거에서. 저 말할게요. 떡 모양이 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아시죠? 단면이 평행사변형인 친구. 네. 얘였던 거 같은데요. 야, 나, 나 관찰력 대박이야. <웃음> 어, 관찰력. 어, 네. <웃음> 여기요? 아, 시험치도 있는데 아. 그래다 맞추고 그래, 다잘 먹었잖아 난 만족 저도 만족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네 당한다, 우리 <웃음> 우리 왜 게임 달 아냐? 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두 알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영화제목. not sure. I'm not s u 에일리언. not 에이... 터 맞는, 워리 맞는데, 원리아 아, 워리가 아니라 아거 아니야, 이티 이티 정답 저게, 어떻게 왜, 저게 맞 이티지? E. 왜 게임 같은 게 없었어? 잠 이거 이거 했어야지 손가락 두시 이거는 영화예요 영화. 영화요? 아, 진짜 리모를 찾아서 오케이 <웃음> 오 리모 <니모>. 리모 <니모. 웃음> 어, 타이타니타이타니 아, 잘하네 <웃음> 잘한다 이번에도 영화예요? 네링 아, 여기 있는데? 공포 <웃음> 어, 판다 한다맞잖한 판다 <웃음> 판다였어요, 방금 어. 이모티콘 어. 잘한다고, 많이 쓴다고 어? 타잔 혹성 탈출? 어? 아, 잠시만, 차라리 나홀로 집에, <웃음> 집에, 집에. <웃음> 있다? 오! 나홀로 집에 와, 이거막다고 나홀로 집에 그 생각하는 가난하다. 게 달라 범규의 센서, 그건 나 이거 모 모르는 데근데 아, 이거 GAP 답답답답 이모티콘에 단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알고 있어요 난 아, 알고 아. 있어 어, 정깐 마라톤? 마라톤? 말아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그거는 근데 뭐야, 저게 뭐야, 저기 워킹데드 아, 10, 13일이 금요일? 아, <웃음> 어, 여기 있다 아니,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뭐야? 뭐다 뭐, 찍어? 타임 타이 아, 1 7일간의어사십일간의생 생일 주 시간을 달려서? 아 시간. 시간을 달려서? 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간을 달리는 소년. 와 이거 맞추네 대단하다. 오. 시간을 달리. 아, <목소리> 아 그래도 시계 찾고 있었구나. <목소리> <오, 오. 웃음> 얘들아 그냥 지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형으로.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낡은 시계. 아저씨. 니만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들. 잠깐만, 할머니, 아, 할아버지.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계속 맞춰봐. 어, 집으로 만두... 만두... 아, 만두 만두구나... 알겠어. 아, 이거 모르나? 너희... 너희 모르나? 아, 근데 알긴 아는데,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성이 남긴 만두... 유명해, 유명해... 만두... 아, 잠깐만... 하, 저기 할아버지 옆에 뭐야? 할머니야? 그지야? 할아버지아 할아버지인데...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 만두 아, 이거... 패세이네요안맞출것 아, <웃음> 같은데? 뭐예요? 올드보이 아, 아, 아, 아 올드보이구나 근데 어. 이거 맞추면 조금 뭐... 이상해지는 거 아, 아니에요? 아, 올드, 이거 맞춰도, 안 맞출, 안 맞출, 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감옥에다가 그러니까. 만두 넣어주는 것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철공 열차 부산행! 아, 뭐기차 다양하게 놓는 것봐 <웃음> 이번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이새다, 이 어느 날 머리에서 뿌려 자랐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이거 뭔 뭔가 딱알것 같아. 셀레파시. 꽃자아거 사랑의 시차 수빈 형이 알것 같아. 어디 찾겠 종도. 죄송합니다. 무요 <웃음> 무요 주제가. 아, 아 이거 멤버 모를 것 같은데. 어. 아 일단 해봐. 그거 어딨지? <웃음> 일단 내 드라마. 어, 아, 우리가 해야 되 치킨 파티. 뭐야? 치킨두 들숙? 아 일단 치킨 두들. 영화 영화. 이거 그, 그 치킨집 그 운영하는 깡패들이 그거 아니야 극한직업. <웃음> 극한직업. 그거 경찰들이 운영해. <웃음> 아, 그래요? 어, 어. 경찰들이 잡으려고 운영하는데 잘돼 가지고. 어? 해리포터? 저 응. 영화고? 아, 초 <웃음> 뭔데 뭔데 빨리 이바라 대봐 그 이게 없다고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어려운 말패스도돼네 너무 쉬운 거예요 어, 아왕 어, 반지 제왕 아, <웃음> 나 지금 쉽네. 저거 아저 프레셔스 뭐지 아 이거 멤버들 몰라요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모른 패셔도돼 이거는 그거라고 볼 수도 어. 있겠다 학교 어 학교 2014 병원이에요 하 사인 드림 하이 구닥터 왜 이게 뭐야? HA, h 그냥 H 기해 뭐가 다 넘겨 넘겨. 호텔이나나? 어. 호텔이나나? 어. 어, 하우터이나. 이름이 어떻게 같아요? 알아? 알죠, 이영화 초콜릿. 찰리 아, 초콜릿카. 찰리 초콜릿. 아. 아 초콜릿카, 찰리 초콜릿. 아. 저진 아, 아. 아. 재밌게 봤는데. 아, 나도. 아, 나도. 저런 게 있나? 처음 들어보네. 네래전거분의 어. 네.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뭐야? 병원 아니 아파? 총 맞은 것처럼, 것처럼. 아, 피포피네 아, 피포? 타이렌? 이 노래 알아, 요 야, 넘겨, 넘겨 난 알지, 이거 유명한 건데 뭔데? 아, 넘겨, 패스 뭐예요? 응급실 와아 아, 아냐 아, 아, 이 노래야 일단 <웃음> 영화야? 네, 영화 엔드게임 오케이, 일단, 일단 이거 뭐 엔드게임. 가만히 와줄게 고 어. 엄브렐라 아, 아, 이거, 야 이거 킹스맨, 킹스맨? 어 킹스맨 키스맨. 오케이 뭐야 대단하다 잘한다 잘하네 의상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아그 니겐즈디 나오는 어, 거 보여주고 스토피아 아나이특기하세 영화 제목이 니겐즈디인 줄 알았어 요 스토피아 재밌게 봤네 그럼 팬들은 저 니겐즈디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형님들 아 맞어 <웃음> 왜안 보여주세요 다. <웃음> 와 안동님, 어. 음. too easy, easy. <웃음> 아 뭐야, 너무 쉽다. 1 0분 56초 안에 다 맞. <웃음> 자,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두두. 정규 씨가 안아그러네아 아,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웃음> <웃음> 야, 야 열심히 해보자. <웃음> 천천히도 해 돼요. 천천히가. 어. 50분만 채우면 되니까. 아, 5분이요. 차피 천천히만. 중간에 하여. 떨어져도 괜찮죠? 네.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연준 연준 튜닝 튜닝 튜닝 튜닝 수빈 수빈 수빈 수빈 펑규 펑규 펑규 펑규 연준 연준 연준 연 튜닝 튜닝 태연 태연 수빈 주, 수빈 주, 수빈 수빈 태연 태연 수빈 수빈 태연 태연 쭉 정말 안녕. 잘했잖아요. 아야 두세 단위가 헷갈린다. 그죠? 연준 연준 밤규밤규밤규밤규 수빈 수빈 휴대 elimin 수빈 휴닝 범규 범규 범규 수규 서빈되어 범규 범규 수빈 휴닝 휴대시대 이번에는 스텔팀을して 팀에 거 add Kerryaver수빈輝이 펑사드�eed! 요시리 l l e 연준 보실 수 a s s 연준 바드 p 가요연 야 이게 죽이겠어요 너무 타 평소에 한참에 휴닝 휴닝 연준 연준 연준 연준 휴닝 휴닝 범규 범규 범규 범규 수빈 수빈 수빈 수빈 태연 태연 태연 범규 범규 범규 범규 연준 연준 연준 연준 수빈 수빈 궁금해요 다시 다시 연준연준 태연, 태연, 태연, 태현수빈수빈수빈수빈효닝효닝 범규, 범규, 범규, 연주, 연준연준수빈수빈수빈연수빈 수민, 수준 수민, 수민, 수준수빈수빈수준수빈 연준 왜그수냐수아어민 수민, 수아 수민, 수민, 수어수어수 재밌어 수민, 수민, 수민, 수어 수민, 수민, 이분남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연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수주수주 연주, 연연연연연연연 휴닝. 휴닝. 수 연준 연준 범규 범규 범규 범규 휴닝 휴닝 휴닝 휴닝 수빈 수빈 수빈 연준 연준 잠깐만 휴닝 휴닝 수빈 수빈 수빈 연준 연준 잠깐만 야 너무 지혜가 나왜또그 연준 형 나오지 최대 몇 번까지 갔어요? 열한 번. 에이 노답이다. 야 이거 가만 없는데? 또하자 또하자 빨리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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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인정하고 양보했습니다 네, 있는, 인정했으면 인정했으면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 오늘 마음 아,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아. 오. <웃음>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웃음> 감사합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와. 웃음> <또> 성공하신 거 <웃음> 감사합니다 o <웃음> 와... 양독님, 이지, 이지 굳이 달기지 않아도 되자 한번 정도 젖을 <웃음> <더줄> 수 <웃음> 있어 <웃음> 30회 하시죠.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 0케 30회. 30회. 30회. 30회. 30회. 3 0자 30회. 30회. 30회. 30회. 3 0 3 0 3 0 3 0 3 0 3 0 연준, 연준, 수빈, 수빈, 수빈, 수빈,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태양 휴닝, 휴닝, 휴닝, 휴딩 휴딩 수빈, 수빈, 수빈, 수빈, 수빈, 연준, 연준, 수수 연준, 연준, 연닝 연준, 연준, 연준, 연준, 큐닝+ 큐닝+ 품규품규품규품규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규품규 품질+ 품질+ 품규품규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규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품질+ 유둘유둘둘둘둘둘수둘수둘수둘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준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초반에 열심히 안하게 잘했을 때 사실 이 게임 다 알고 있잖아. 맞아. 아, 요즘 <웃음> 게임도 왜 이지하지? 아 <웃음> <웃음>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야. 보시는 거 아닌가? 아, 아, 너무 쉬워, 쉬워. 아. 하나, 하나만 바꾸게 해주세요. 설마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뭐 바꾸기 찬스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기회를 한 <웃음> 번만 더 주신다면. <웃음>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한 번만. 어, 아저씨한테. 잠시만! 안 돼, 세요안돼안 돼요! 다시 안 돼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웃음> 어, 주세요! <웃음> 야, 내가 저번까지 맨날 빌다가 좀 거만해졌다, 우리 <웃음> 한순간에 <한> <웃음> 거만해졌어 진짜, 어, 진짜 개구리 올챙이처 생각 아니야. 못 한다고 다음에 다시, 다시 올때 거만, 다시 이렇거 <웃음> 아니야? 진짜 거만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다음 무 저희 진짜 소원 무랜을 돌려볼까요? 네, 네 그럼 돌리로 넘어가 볼까요? 두 오, 좋은 호박이를 저. 지우고 얘를 이렇게 하자 네, 호박이 미안해 호박이는 집에서 태연이랑 쉬야 이게, 이게 한 칸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소원을 정리할 눈렛을 돌릴 거고요 네사장님 네. 들어가서 네 돌릴... 야, 씨, 설마 연준이 형 형아가 걸리겠어 야, 진짜 믿겠습니다 와, 엄청 세게 돌리시네 음, 떨린다 아니 근데 안 걸려 이걸 이건 이건 안되네 안 절대 안 걸려 아나아짜아서아어나우 무서웠어, <웃음> 나도 무서웠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우아면 아우 어 감독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원하는 곳에서, 곳에서 제주도. 감독님이 한번더 돌려서 나오는 곳에서 어, 다 그냥 감독님이네요 <웃음> 감독님, 어디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웃음> 야 제주가 근데 좀 넓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제주도를 차라리 눌리자 근데 제주도 가서 전갈을 먹을 순 없잖아 준비를 해 주시겠죠 준비하시면 <웃음> 전갈을 먹도록 거기는 제주에서 먹을 수 있지 어, 전갈은 아, 네. 먹어도 저, 거기에서 지내는 거잖아 그리고 이 돈이 한강까지 있어 마... 아, 어떻게 오네. 할래, 어떻게 할래 아, 근데 어디서가 제일 중요하잖아 아, 그게 중요하지 어디서가 저근늘리자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이거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자. 요 야, 나 솔직히 두바이도 가고 싶게 돼 제주도 늘리겠습니다 하나 하고, 야, 두바이도 그냥 하시면 되지 않냐? 더쓸수 아, 아, 있잖아 아니. 아,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음. 해요. 해요 이게 제일 무섭다 혹시 몰라 아, 두바이가 날 아, 수도 아, 있어 맞아 어떡해. 간절히 빌면 될 거야 잠시만 저희 두바이 나오면 진짜 보내주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와나 떨려 아, 와, 이게 제일 떨린다 나못 보겠어 <웃음> 언제 멈춰? 진짜 무섭다 와내 감독님이 원하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아, 나제아도 가고 싶어. 와! 아 차라리 한번 더 아, 차라리 한번 더 와,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요 한번 더 한번 더요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너무 좋아. 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기도해, 빨리 기도해. 오. 오, 야 제주도 가능성이 있어, 제주도 제주도. 제발 아, 아 제주도, 물건 아니야, 제주도 물건 나왔어. 제주도 물건 나왔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아 어? 아, 잠시만. 와 제주도. 어 어. 제주도 됐는데? 그렇네. 어 제주도 됐는데? 어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서 돌린 거야. 아아아 어, 아, 아, 아, 잠시만. 와 제주도. 아 그래. 아. 깜짝이야. <웃음> 카메라 감독님 원하는 곳? 나는 아 어디 원하세요? <웃음> 아니야 근데 야 원하는 곳에서잖아. 재밌게 논다면뭐 거기서 재밌게. 지금 저 호캉스도 있잖아요. 그래 <웃음> 그러자. 뭐 할까요? 이거 돌릴까 어차피 호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영도 안전하긴 해 네, 수영도 괜찮아가지고 아, 수영을 어디서 하느냐가 또문제긴 하지 막 수영을 꾸정물에서 막이 어디서, 어디서 가야, 어디서 가 불안해 그래, 호캉스를 늘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제주도 뭐 수영을 문뚜렁해서 막 이런 것 수도 있잖아 요뭐 <웃음> <웃음> <웃음> 할래? 호캉스야, 이거야 전 차라리 이게 맞다고. 자 이거 눌량 뽑게 이게 나아요. 네, 네, 저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 눌릴게요. 바다도 가고가 애초에 있어 갖고. 그러네, 바다도 가고가 있네 애초에. 그러니까. 아나 근데 호캉스가 너무 하고 싶어. 여기 왜. 수영도 포함이 돼 있긴 해 어쨌건간에. 아, 호캉스 같은 거. 바다도 가고, 수영도 호캉스 하고, 호캉스 말도 타고, <웃음> 맛있는 <웃음> 것도 먹고. 아 자, 좋아 좋아. 불러주세요. 아니 그렇게 호캉스가 좋은 사람들이 범경 집에서는 사하나 사막에 살었어? 어? 나 가자 말도 타고. 아 <웃음> 아. 자. 아. 아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아 아. <웃음> 자. 아. 아한 번만 더한번 더. 아, 진짜 한 번만요 아, 잘 아, 부탁할게요 한번더하겠해주요 아, 이것마저 제작진이 걸리면은 소원이 아니라 그냥 기획안 하나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웃음> 야, 이제 남은 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다 재밌고 신나게 밖에 없잖아 어떻게까요그니까 뭐, 뭐가 나오는 건 우리는 그냥 재밌고 신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제작팀 분 너무 좋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옆에서 놀고 놀고 있을 동안 쉴틈 없이 한다는 제작진 분들 놀고 있을 때 저희는 쉴틈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웃음> 아. 그럼 얘를 바꾸자. 예, 얘를한번 더로 바꾸자 그러면. <웃음> <웃음> 야 좋아 좋아 한번 더.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이렇게 늘려버릴까? <웃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차라 그게 낫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웃음> 차라리 <웃음>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우리 다 흥분해 갖고 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목이 다 나갔어. <웃음> 우리 우리 이거 들리자 일박 이일. 그러니까 일박 이일은 이걸로 들리자. 그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들릴게요. 네. 네. 아 근데 어떻게는 뭐 나도 오케이 네. 자잘 보고 싶으니까 이걸로 좀 색칠해놔야겠다. 돌릴 때잘 보이게. 그냥 돌릴게요. 네. 저희 네. 저희끼리 돌릴게요. 돌려주세요. 어떻게는 상관없죠. 자, 믿어요 나. 네, 이거는 뭐 나와도 상관없어 아, 뭐걸려 나무라기 없기? 네, 이건 안무 말도 안저 믿고 있어요, 일박 2일 자, 앉아 있어요, 다 오케이, 앉아앉아 앉아. 팔짱 껴 팔짱 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웃음> 이거 내가 적은 거야, 미안해 <웃음> <웃음> 야, 너가 돌려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운이 없잖아 야, 어. 양동님, Too Easy Easy More Harder, More Harder 너무 쉽잖아 요즘 게임들왜이이하지 아. 아. <웃음> <웃음> 너무 쉽지 너무 약고 쉬는 거 아닌가 아. 나 이거 반대로 돌렸어 소원은 안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라 벌칙이 <웃음> 생기고 있어 점점 벌칙은 돌아오는 <웃음> 거야 <거여다>. 저도 그이 <그냥 웃음> 세게 돌릴게요 어, 세게 돌려, 그냥 야, 진짜 깔끔하게 하자 근데 에도또 걸리면 우린 진짜 운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래, 운명이라고 그래. 생각하죠 그래, 잘 짜주실 거예요? 그래도 분량은 <웃음> 재밌게 나올 거라고 항상 재밌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지나갔어요 야,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야,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아, 지나갔어요 야, 진짜 진짜 <웃음>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한번더돌려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1박 2일 뽑을게요. 아. 어떻게 감독님들이랑 작가님들도 저희도 안쓰러운가 봐요. 마지막이죠, <웃음> <웃음> 마지막. 마지막. 깔끔하게요, 우리. 일단 망했고. 안녕!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박 2일 동안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재밌게 해주실 것도요. 뭐 연준수빈, 범규, 휴닝카의 채연, 포도화를 다 채웠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곳에 1박 2일, 1박 2일로 포도화를 다 채웠을 때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양준형이 하강 가는 게더 재밌었을 것같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다시 그 소환은 돌아오는 거야. 그걸로 그냥 다시 돌려 제작진분이 잘 재밌게 해주실 거야. 야, 우리가 아까 이지 이지 이러면서 까불었 까불면 안 됐던 거예요. 어. 아, 그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너무 맞아요.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아? 아, 괜찮아. 난 투드 좋아. 나도 투드 좋아 하는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사실 투드가 좋은 이유가 투드 제작진분이 들좋았어요 나도 나도 항상 <웃음> <한번 웃음> 알차고 <정말> 재밌고 <웃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연하죠. 뭔가 그런 걸 짜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안 계셔 항상 그렇죠. 할 때마다 너무 설레요. 네, 잘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아무리 해볼까요? 네, 네. 그럼 다음 투두 때 뵙겠습니다 투두 <두주> 망했다 <두주> <두주> <두주> 아니야 우리 운 진짜 지지리도 없 아니야, 거울까? 우리 엄청 잘된 거예요 니고하셨습니다 잘잘잘잘 고생하셨습니다 투두 <두주> 1명을 <두주> 제외한 4명에게는 어마무시한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 왜, 왜... 아... 아... 어. 와 1등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봐. 가망이 없어요, 아, 이거 되는 거냐고 <웃음> 화면 치기 열발 와, 뭐야, 뭐야 눈앞에 보인 데 꺼리지 못하겠어 세개여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뺏어?